3집이 개같이 흥한다면? 어 얘들아 제발 기대커 좀해 티저 올린 게 뮤비보다 퀄리티 더 좋아서 뮤비 진짜 망했어 하지만 미쳐버린 뮤비 <웃음> <웃음> 오마가이 서메인지 킹아 이세도 3십매흥이 많은 국뽕 유튜브 공중파 얘들아 3집 반응 실현에 이렇게 개같이 잘 될지 몰랐지 나 <웃음> 이세도 전원 1 0 0만 달성 어, 쇼우악중심에서 어제꺼 재방하네 이제 다음꺼 이세돌 나오겠다. 아, 이세돌... <웃음> 증강현실 모시킹으로 음악방송까지 나오네? 거의 롤드컵 오픈이... <웃음> 얘들아 어디까지가? <웃음> 이 광고 아직도 붙어있네? 르르탕 초, 가와이! 배고픈데 점심 먹으러 갈래? 어디 갈래? 아, 못되나. 땡스터치 어때? 어, 햄버거 좋지. 킹아? 킹 뭐라고? 아, 그 좋, 좋다고. 하하, 어, 그래. 내 친구도, 뭐하고 인생도 모르는 킹마이스어뭐 시키면 어 징버거 신메뉴인가? 아, 맞다. 얼마 전에. 와, 버거냐 콜라보 했지. 왕 맛있다. 왕 맛있는 징버거. 한정판 신제품 낸다고, 낸다는 걸 잊고 있었어. 왠지 이거 진짜로 뭔가, 어. 뭐, 아, 모르겠다. 어. 아, 레알 햄버거집이랑 진짜 콜라보 할것 같기도 하고, 음 어떡하지. 다음에 혼자 따로 나와서 먹어야나. 하 저거 시키면 애들 이상해 보이겠지? 이모를 <웃음> 먹었다. <웃음> 어우, 이제 그럴 것 같기도 하고.